그만해 와다노아라 논담이지? 와다노아라삼맥기치왜 그렇게 슬퍼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나 행복하다고? 계시? 응 자, 300개 치서 오사 오호 어허! <웃음> <웃음> 대형 거 와던 놈 와라 엔딩 네, 엔딩입니다, 나 또 다른 엔딩 배드 엔딩이 걸 아마도 빰빰 빰빰빰 잡아봐 이렇게 많다고 이걸 내가 다 했어 이걸 내가 다 했다고 이거까지 다 했다고 내가 이걸 다 더빙해서 나 혼자 이걸 어떻게 다 시켜 이걸 어떻게 시켜 응에디포상 이걸 시키기 힘들다니까 성 이거 더빙을 미쳐 날뛰어. 내가 이렇게 미쳐 힘들 날뛰는데 에디프 정도도 저 날뛸 텐데 배드 엔진, 응, 음. 붉은 바다의 마녀. <웃음> 근데 내가 해냈잖아. <웃음> 근데 내가 해냈어. 이제 이제 선택끝두 개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 요거는 했던 거니까? 아 태평아 안된다 이러면은 나 듣기까지 하는 거 들킨다 사케시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미안해 <웃음> 목이 간다 하하, 그래? 유감이네? 하지만 날 믿어주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고? 그치? 못뭐 믿는 거지? 와, 나화라 사믹겠지? 괜찮아? 응응. <웃음> 음, 음. 하지만 나도 이대로 몰라는 거 보나니까 말이지 발로 찌릅니다. 이 정도 는에 두고 가야지. 안 그래? 크! 크! 앗, 더 노... 아! 갈을 아. 박혔다. 시... 싫어! 아! 아! <웃음> 아! 구해줬구나, 삶의 끼치. 삶의 끼치. 일어나! 사백기치 안돼, 안돼, 나 때문에... 아, 사백기치사백기치 이대로... 이 세계 끝나버리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못한 채로... 아니, 사백키치. 난 항상 다올게 사백키치. 각성. 누군. 난뭘 하고 싶었던 걸까? 나는. <웃음> 버리고 가는겨? 아니야. 아니? 이 바다는 나를 키워준 돌더면 소중한 세계.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목숨 버려도 상관없어. 마음속에 그리 생각하고 있어. 그래 이거로 된 거야. 바다는 내가 이깰거야 짜잔. 음더 응. 이뻐져. 이것도 이대로 이뻐. 음레드랑 응, 블루. 음. 응. 응. 두대 이쁘다니까. 아, 정말로 아름다운 색이야 부디 내가 사라지더라도? 이 보다만은. 잠을 끼치. 미안해. 난 이제 너 곁에 있어 죽을 수가 없어. 하지만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 <웃음> 그날 이후로 긴 시간은 흘러 바다는 평화 찾아왔고 모든 곳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바다에는 결정적이 부족했다 그렇다 절대로 이럴버려서아 그거 아세요? 보면 알 거예요. 아... 아, 와다 놓아라. 어째서, 넌 나는 너에게. 가드빛이 갑자기. 메이카이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살 거야? 저기어찌 돌아갈 거야? 탑 있겠지 바다 놓아라 이제 거기 없어 어우 바다 놓아라 없다고요? 바다 놓아라 있습니다 뭐 나와요? 아니야 나는 나는 너만 있어준다면 너가 없는 바다에 무슨 게 없어 너가 없는 세겠다 아 너노 데스 감정적이자왜 이제부터 시작해 그러고 와다 너와라 맨 처음에 나와 이거 시작했을때 그 마녀 과연 그 마녀가 누굴까요? 처음 시작했때 게임 때그 마녀가 누굴까? 어글버려냈고서 <웃음> 어글러글, <웃음> 어글러글. <웃음> 대형과 원하노와라 해피엔딩 제작 해조 제스 등장 캐릭터 하나 둘셋 서른 아홉에서 마흔까지의 캐릭터를 더빙을 했습니다, 제가. 39에서 40개의 캐릭터를 더빙을 했어, 내가. <웃음> 미쳤죠? <웃음> 39에서 40개의 캐릭터를 더빙을 했어요, 내가. <웃음> 미쳤다. 와. 어떻게든 다 다르게 하려고 노력은 했다. 푸른바다의 마녀. 로마랜디 어, 그리터 그리 컨티뉴 또야? 잠깐만 또 있는데 뭐있 있긴 있는데 하나 더 잠깐만 또 있, 있는가? 나 몰라 이거 그 다음 못 봤어 나 마녀 나오는 것만 봤는데 하나 더 있었나? 잠깐만 빨리 봅시다 그럼 진엔딩 잠깐만 잠깐만 어? 점점점이 있는데? 그럴 순 없어 삭개씨 당신은 믿을 순 없어 하지만 알려줘 왜 당신들은 이런 심은지사 하는 거야?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야 와다 놓아라 너희는 너희들의 올바를 생각하자고 우리도 우리도 그렇를 생각하지 어쩔 수 없는 거 공주는 두 명이니까 그래서 상대를 부를 수밖에 없어 그래 이건 미츠쿠 종주의 뜻이기도 하니까 서로를 이룰수 없는 거야? 응 불가능해 왜냐면 바다의 왕이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렇구나 하지만 죽음에 받았을 속박이없었다면마다노라나는 너를 좀더 소중하게 지켜주고 싶었어 미안해 마다노라라는좀더너는좀사케에 역시 당씨은시 당신은 친다노지라 에? 후가지마주 후후? 구는 주인공 는는 라이까나왓또 버킹? 난 말이야, 너의 그런 점 정말로 좋아해. 와니 칼빵후거 어. <웃음> 와다 녹아라! 어, 어, 어, 어. 와다 녹아라! 후후 <웃음> 난 빠진다 안녕 스코링 아, 아, 아. 어, 와다노아라 와다노아라 와다노아라 정신차려 피커폰 새끼다 사..삼일기치 젠장 나 때문에 미안해 와다노아라 아니 대가 데까... 아니야 너는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와다놓아라삼백기하 아. 와다노하라 와다노라 미안해 열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사. 시가 돌아와줘서 그거만으로 정말 기뻤어 내가 좀더 빨리 기억했으면 일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 탓이 아니야 너는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사을기치 이제 어쩌지? 이대로는 이 꽃의 공주가 없어도 이 세계가 침식당해버려. 나 마녀 쉽게 기네. 자신의 세계도 지키지 못하다니. 아, 아, 아. 아니야. 너는 이 바다 최고의 대마법사에 인정받을 거이와 와다 놓아라. 저잡본 그치 맛이다. 하지만 너 녀석은 그래서 복음을 가져가 버렸어. 적어도 그것만은 막아냈어야 했는데 네 탓이야. 사망의 기치. 그러니까 나는 저쪽으로 가겠어. 어? 그 녀석은 아직 저쪽에 헤매고 있을 거야. 찾아내면 복음 빼앗고 복음 써서 저세계를 문을 닫을 거야. 이쪽에서 닿는 것 보다 훨씬 확실할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구금 안돼 삼맥기치 그쪽을 가면 돌아올 수 없게 돼 그쪽 세계는 고통 가득한 끔찍한 세계라고 그녀 짓하면 삼맥기치도그가만더 그런 지첫 절대로 안돼 게다가 삼맥기치 입으로는 이별은... 그래 내 힘으로는 무리야. 그러니까. 응? 사.. 맞겠지 미안해. 너 인마는 사용하고 싶지 않았는데. 알았어. 같이 가자가 아니지요. 그 있잖아. 아까 스토리 보면은 피.. 사형마가 피 먹으면 강해지는 거? 하지만 이걸로 저쪽을 갈수 있어 기다려 안돼 가지마 바다 놓아라 난 사실 이 바다가 어떻게 되든 그런 별 신경 쓰지 않았어 하지만 너가 이 바다를 사랑하고 있다면 너에게 있어 허중한 세계라면 나는 너의 사형마았어이 바다를 지킬 거야 그러기로 결심했어 자기야 그가만그가만 하지마 삼일기치 삼일기치 이제.. 시간이 없어 받다 놓아라 그때도 말했지만 한번더 말할게 나는 너를 아니 잘있어. 마다 놓아라. 안돼. 사일키치 너는 햄버하게치네난 이제 그것만으로 충분해. 사일키치 기다려. 싫어. 안돼. <웃음> 내가 죽겠다. 사일키치 어째서? 어째서 그러기까지. 내가 죽겠어. 이 새끼야. 내가 죽어가. 응. 응. 나는 또 뭔가 잊고 있어. 그러게요. 와다 놓아라. 알았지? 시킨 대로 한다면 와다 놓아라 손대지 않을 거야. 알았지? 와다 놓아라. 나는 너를 만나서 바뀔 수가 있었어. 너랑 함께 지낼 시간들은. 그 이상은 없을 정도 행복했어 지금까지 살러오면서 그런 감정 느낀 적한 번도 없었어 가능하다면 항상 너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 나는 너를 그 누구보다 좋아하니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 곁에 있어줄 수가 없어 넌 너가 눈뜨 뜨고 그리고 난 그때부터 계속해서 너를 심하게 대하겠지 너는 그걸로 상처 입겠지 그러니까 너는 나에 대해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아가 너가 행복하게 있어준다면 난 그걸로 사멘키치 와다 노와라 너는 이 바다에 있어선 안돼 너만은 부티. 오야 잘했어 와다 나와라 나는 너를 잊지 않을게 나이 엔딩 너무 좋아해 아 그랬어 삼행기치는 항상 날 위해 잘 있어 삼행기치 나 드디어 전부 기억났어 드디어 떠올랐어 삼행기치 어디에도 가지만 난 너가 항상 곁에 있어주길 바래 그때 해줬던 그말 제대로 대표주줘 미안해. 나도 사맥치를 정말 좋아해. 항상, 항상. 그 누구보다. 제발, 가지마. 삼에 끼치. 와다 노아라 싫어, 기다려. 삼에 끼치. 왕, 나도 너를 정말 좋아해. 그 마음은 항상 변하지 않아. 응. 꼭 돌아올게. 가려 가지 마 삶이겠지 삶이겠지 응. 아 이제 끝나가요 나 같아도 저럴 것 같아요 나 같아도 게임할 때그 입장이 대보면서 하거든요 항상 나 같아도 저럴 것 같아. 그래도 오의하지만 그래도 그럴 것 같아 나는 나도 나 같아도 대형과 와다 놓아라 이게 마지막 찐엔딩 근데 왜안죽냐면 마법이 있잖아 그래서 실혀를 할수 있어 맞아요 저도 나콩같츠 씌웠잖아 <웃음> 난 이미 나는 씌워져 있어 나는 어차피 난 씌워져 있어서 이해한단 말씀 이렇게 된 거야 저 정말로 오미짱 그동안 계속 잠들있던 거야? 응 맞아 리츠코츠 검사나는 둘이서 하나 같은 존재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계속 잠들있다면 미커치 공주도 깨어나지 않을 거야 석게는 공주로 깨우기에 도사지을 이용했다는 건가? 하지만 권장님 찾고 있다는 었건 나도 전혀 미치지 못했어 그걸 알고 있던 건 나랑... 나뿐이니까 말이지? 석게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겠지 그, 그랬구나 아침에 나도 같이 사라지는 게 가장 좋았을지도 해. 군천이 그런 말 하지 번보로 말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왕도 그런 바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 이 모든 건 아버님 결정하신 일이니까. 오비짱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오비짱 날다까 아니야. 서건석서건 나도 너 마찬가지니까. 거정안았 때. 분명 그날 밤 이날은 큰 피해 입었지만 안 하요. 시간 지나간 다들 조금씩 조금씩 바다에 원래 모습을 찾고 있어 다들 열심히 노력해로 했어 그러니까 이 괜찮아 나 어미짱이랑 나라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러니까 힘들 있으면 바로 알려줘야 할테니까 하짱 고마워 그렇게 말해도 여긴 공격한 나라는 도세지고밖에 없었지만 하하 <웃음> 하지만 죽음의 바다 문을 봉했다고 해도 언젠가 또 죽음을 받아 부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래, 이번에 대가를 보고 밀었지만, 또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 될지 몰라. 그러고 보니, 반할반이 어떻게 됐어? 아, 힘들다. 보음에 의한 상처는 아직 완전히 에버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야 다만 그녀의 반짝은... 응 어서 나와라 눈이 죽었어. 눈이 죽었어. 아타칭. 바다노 알아? 왜?